이들이 주식 게임에서 시간이란 요소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자신들의 약점이 그때화 되는 중소형주에선 이들은 절대로 게임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종목의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아주 일시적으로 게임에 참가하거나 아님 대주주와의 담합을 통해 보험증서를 받았을 때엔 게임에 참가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자본에게 있어 중소형주는 게임이 아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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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읽어보세요. 기업증권사 보고서 분쟁. LG투자증권은 지난 18일 보고서를 통해 퀄컴사가 애플리케이션 칩과 베이스밴드 칩을 통합한 원칩을 출시함에 따라 엠텍비전의 영업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엠텍비전은 원칩 솔루션이 양산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LG증권의 예상과 달리 원칩은 아직 모든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엠텍 비전이라는 회사는 신묘한당근이라는 제 동생이 전에 신규 상장주인 이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그때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겠다. 오늘 강의 교재로 이 회사를 사용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해본 적도 없고 또이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님들은 이 기사를 어떻게 보시나요? 증권사 에나라고 대주주가 원칩이니 베이스밴드칩이니 하는 전문적인 말까지 동원하면서 기업의 미래가치를 놓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나요? 물론 내용적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주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나타낸다라는 오류아에 쓰여졌고 또 독자들이 그 오류를 받아들일 거란 전제하에 오직 논쟁의 두 당사자 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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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님들이 기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경제적 전문지식이나 해당 업종의 전문지식이 아닌 오직 게임의 법칙만을 가지고 읽으셔야 하고요. 게임의 법칙에서 뉴스란 건 말이죠. 자신이 예상한 게임의 시간을 확인하거나 아닌 보정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수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죠. 주가란 것은 말이죠. 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당 기업의 가치 변화가 일어날 만한 어떤 사유가 발생한 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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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런 문제점을 좀 보충한다는 뜻에서 제가 전에 이 종목을 한 30분간 확인했던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먼저 이 회사 대주주의 나이를 확인해봤죠. 상당히 점더군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3점. 그리고 이 사진도 함 확인해봤죠. 사장 전직 회사 동료들하고 대학 동문들인 것 같은데 죄다 점더군요. 또 마이너스 3점. 회사 연역도 확인해봤죠. 5년도 안된 보육센터 출신 회사더든요 창투사 애들이 보육센터 많이 뒤지죠. 그래서 또 마이너스 5점. 비상임 이사 포함 이사진 중 금융자본의 비중도 확인해봤죠. 아니나 다를까 3명인가 4명인가 있더군요. 사채업자가 넘 많이 끼었으므로 또 마이너스 10점. 참고로 전 창투사를 사채업자로 호칭합니다. 2.5에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설비도 함 확인해 봤어요. 생산 라인이 없더군요. 추가로 마이너스 5점. 상장 후번 돈으로 뭘 했나도 함 봤죠. 유동성 좋은 부동산 하나 구입한 것 같더군요. 고로 마이너스 10점. 간단한 IR 자료도 함 읽어 봤죠. 간접 수출을 많이 했다고 적혀 있더군요. 간접 수출이라 희한한 말로 나를 우롱했으니 추가로 마이너스 5점. 세계 시장 점유율를 보니 매우 낮더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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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10분 뒤에 제 글이 욕으로 바뀌더군요. 암튼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절대로 매수해서는 안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전 단지 이 종목으로 지금 게임을 하면 님들이 엄청 불리하단 얘기란 거지 이 종목을 매수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이 종목처럼 대주주의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땐그 종목의 게임 승률이 매우 낮다 할지라도